y e a h 엄마 밀봉 되나 한번 해볼게. 응. 오 완벽 밀봉. 왜 언니한테 ASMR을 하고 있어? 됐다. 다 했어? 응. 너의 마음으로 읽어줄게. 좀 틀렸지만 이젠 여덟 살이 됐어 오늘도 화이팅 시험 잘 봐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자 사랑해 이렇게 한 거지 기치겠다 응. 응? 이젠 여덟 살이 됐어 오늘도 화이팅 시험 잘 봐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자 사랑해 나도 종이 언니 이렇게. 아빠 이거 좀봐 봐. 아빠 이거 좀봐 봐. 응. 어. 언제에 어머. 어머머머. 음. 음. 어머머 와. 지롱 어림 지롱 네, 가 알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눈이 더 있다. 응. 뜰라인 응. 같은 느낌 말이다. 뜰라인 <웃음> 같은 느낌. 스스로 어린이야? 응. 빙글빙글 누르는 거 이렇게 해줘 빙글빙글?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왕쪽도 왕쪽도 이렇게 놀아줘야지 꺼꿍 해줘야지 우와. 오? 딱딱딱다다거요이 애기 얼굴이 언니 다 먹는다 지금. 어머 어머 어머 어머. 엄마 이제 더 이제 두 번째. 어두 번째 해보세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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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오냐. 어머. <웃음> <웃음> 오징어 게임을 이상하게 배웠어. 그럼 이래야 돼. 여기다가 찍어. 소금장에 찍어. 살짝. 우. 음. 누가 봐도 음음음 이만큼 먹었어. 조금 찍어서 먹어 볼 거야. 응. 음. 끝나면 자기가 오픈되는 거. 어, 오늘 안 나와? 알아서 열어야 돼? 열어야지. 열어야죠. 어. 아 마마마마. 는다